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신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살펴보면 이랑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었으나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명세서도 같이 교부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임금 명세서의 필수 표기 사항을 살펴보면 첫번째 근로자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번째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이나 각종 수당 등의 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시 필요한 사항이 입력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임금 계산 기초 사항, 근로일수라든지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수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금공제금액, 임금의 일부 공제시 공제 항목별 금액이 기입이 되어야 하고 임금지급 날짜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급액과 공제액으로 크게 나뉘며 지급액에는 기본급,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식대, 차량 유지비 상여금 성과금 등이 들어가게 되고 공제금액은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공제금액에 대해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같이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2배,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 등 각각의 수당별로 그리고 각각의 세금별로 자대보험별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시된 방법으로 지급액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의 경우에는 건설 로무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 신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